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해달 저번주에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? 오늘 컨셉 말씀드릴게요 컨셉! <웃음> 자, 멜론 탑템에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피드백을 한번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, 기대된다 아, 그 피드백을 <웃음> <너무 떨린다>. 하는 <웃음> 기대돼. 첫 번째 무대에서 불렀던 어반자카파의 널 사랑하지 않아 영상부터 보시죠! 아, 어, 노래하는 고릴라 일단 턱을 보니까 노래잘할것 같아요 <웃음> 약간 김금수 턱 피랑사우로스 같은 아 처음부터 너무 좋다 맞아. 머리 뭐. 아 머리 이쁘게 잘하고 갔네 돌려나가 이그사이 아니야. 널사지 않아. 오 게 편안하게 부르니까 여자키인지도 잘 모르겠다 음, 맞아. 고음 노래인데 듣기에는 너무 편해서 쉬워보이는데 내가 부르면 음 막안 되는 그런 고음 그런 노래 그런 거, 그런 느낌이지 시클까지 음. 나왔어 이번에는 외형적인 부분도 포함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탈락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올라갔지? <웃음> 이래서 올라갔지 <웃음> 이유가 있어 <웃음> 이게 노래를 잘하면 사람이 진짜 경격이 아니야 <웃음> 형 <웃음> 아직까지는 <모르는데. 웃음> 좀더 잘해야겠는데 후렴감은 딱느끼이옷 색깔이 안 맞는 거 같아 머스터드 지 않을 것만 같았내 작은 습관들만 저변하게 좋지 자, 세 번째 노래는 와, 이거는 노래를 너무 못 했어요. 내 의지대로 이 노래가 안되어우들어세요 고. 네 너무 만 쓰였나요, 쓰였나요. 안 쓰였나요. 아, 년리 터널. 요나요 너무한, 너 너무한, 너무한, 너무많은 너무한, 너무한, 너무한, 너무한, 다무한요무한너무 여기서 뭐 아니 간게 아니라 응. 끝나고 이제 이제, 이제 속마음으로 욕을 <웃음> 감사합니다 저게 와저 때가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 살 빠진 거 보이죠? 네. 살 빠져서 그지 모르겠는데 이제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제가 감기 때문에 잘못 잡니다 아..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을 갔는데 약을 한번 먹었어요 점심에 약을 먹고 4시간 뒤에 약을 또 먹었어요 약을 안 먹으면 코가 계속 나니까 음 그래서 먹었더니 이제는 코가 다 말랐어 코랑 아 목이랑 이제 다말르니까 이게 안부터 일단 일절이 되게 좋았거든? 일절 들으면서 되게 좋았어가지고 그럼 뒷부분에 못했다는 이유는 네가 말했던 그 몸은 네. 관리밖에 없잖아 음, 그럼 나 그냥 컨디션도 하나 실력 아닐까 진짜? 그것도 뼈저리게 느꼈어 이 노래로 우승을 했고요 야 과연 어떤 노래인지 진짜 기대된다 기대안 돼요 <웃음> 역대급 무대 고음의 대명사 무슨 노래야? <웃음> 엄청, 아 어, m c 맥스 어디에? 어디에? 아 굉장히 여기에 왜 꼽고 있나요? 아, 어 o o l I'm cool. I'm cool. i o o l I'm cool. I'm cool. I'm cool. I'm cool. I'm cool. 근데 진짜 들으면 슬픈 게 있어. 음. 그러니까 슬픈 노래를 들었을 때 아는 사이인데도 슬픈 게 있어. 그대에게 오지 마요. 두번 다시 희 사랑하지 마요. 근데 이 얘기를 나 정말 처음 들어요. 왜냐면 음. 제가 감정 전달이 있어서 결여돼 있다, 결핍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. 많이 들었다고?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. 나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는 조금 감정이 전달이 됐어요. 약간 인간극장 같은 느낌이랄까? <웃음> 진짜로, 아, 진짜로. 우리 사랑하면 안 돼요. 다가갈수록 미워지니까. 음색적인 부분은 좀 아쉽, 아쉬운 거 음. 같아요. 음색이 좀더좀 좀 독보적인 음색이 필요하다 음, 좀더 특별한 좀더 특징적인 음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, 나는 시진이랑은 조금 반대의견인 게 그냥 나는 되게 지금 고음이 되게 많은 곡이었잖아 고음인데도 되게 편하게 들렸거든? 네 그래서 나는 그 편하게 들릴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특색이라고 생각해 되게 고음인데도 되게 듣는 사람이 편하게 음 들을 수 있는. 음 맞아. 되게 흘러가도 들었어. 음 근데 키로는 되게 높았죠. 음 그게 니네 특색이라고 생각해서 음음그 특색을 또 살리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내 개인적인 생각. 뭐든지 그렇지. 너를 잃어버리면 안 돼. 자, 저희 오늘의 주제 멜론 탑텐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? 자, 여러 가지 의견 나왔죠. 음색을 바꿔야 된다. 그리고 아, 지금 음색도 충분하다. 오히려 음색보다는 조금 다른 부분을 또 보강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다른 부분이 전달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자 되게 중요한 얘기들 같고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은 그런 부분안 놓치고 우리 만들어주신 거를 좋은 음색으로 네네. 잘 불러가지고 아, 예. 그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를 통해 유명해져서 탑1 안에 드는 걸로 우리 오늘 얘기 마무리하면 될까요? 홀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 다음에는 재미난 브이로그로 찾아뵐게요. 그러면 안녕~~ 안녕 다들 안녕! 우후. <웃음>